아브라함의 순종 멀고 먼 어떤 나라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 아브라함은 사라라는 아가씨와 결혼했지 두 사람이 결혼한지는 오래되었는데 아직 자식이 없었어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은 아주 슬펐단다 두 사람은 롯이라는 조카와 같이 살고 있었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었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아, 내 아내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거라. 내가 너를 다른 나라로 보낼 테니 그곳에서 살도록 해라. 나중에 그 나라는 너의 나라가 될 것이다. 내 아들과 손자, 손녀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어 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늘 순종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로 가야 하는지 딱 집어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당장 짐을 꾸려 출발했던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바로 순종했지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어 그 여행은 아주 긴 여행이 될것 같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나라에 도착하려면 하루 이틀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았어 그렇게 아브라함은 몇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긴 여행을 시작했지. 아브라함은 여행 중간에 잠을 잘수 있도록 천막을 챙겨갔단다. 아브라함에게는 소, 양, 그리고 어린 양이 많이 있었어. 모두 다 아브라함의 것이었지. 아브라함에게는 낙타도 있었어. 낙타 등에는 천막 같은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단다. 여행 중에 먹을 것도 낙타 등에 실었지.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은 낙타 등에 올라앉아 여행을 했단다. 아브라함은 종들이 많이 있었어. 바로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었지. 하나님께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조금씩 알려주셨어. 그 길을 따라 아브라함 식구들이 가는 거야. 그 여행은 정말 긴 여행이었단다. 낙타를 탄 아브라함이 가장 앞에서 길을 안내하며 갔어. 조카롯은 그 옆에서 갔단다. 그 뒤에는 사라가 따라왔고, 목자들은 소와 양과 새끼양, 그리고 덩치가 큰 낙타를 챙기며 따라왔단다.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지. 빨리 걸을 수가 없는 어린 양들이 만나서 빨리 갈 수가 없었거든. 드디어 아브라함 가족은 아주 아름다운 곳에 도착했단다. 어떤 마을 곁에 천막을 쳤는데, 그곳은 가축들이 먹을 신선한 풀이 잘 자라고 있었어. 앞으로 한동안 이곳에 머물 것 같았지.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단다. 이곳이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나라이다. 이곳은 가나안이라는 곳이다. 지금 여기에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나중에 너의 아들과 그 자손들이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은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긴 시간이 지난 후 예수가 이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단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지. 아브라함은 커다란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었어. 제단 위에 양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했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지.